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일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바로 몸을 막아놓고 손목으로 공을 치지 말고 몸을 열어줘야지 클럽 스피드가 더 빨라진다. 더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좀더 편하게 몸을 오픈시키면서 클럽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몸을 열어주는 스윙, 그 스윙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 테이크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테이크백이 중요하다는 라게 테이크백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크백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셋업블 잡고 공을 칠 때, 들어갈 때, 자셋업블 잡은 상태에서 자 백스윙이 쭉 올라가겠죠. 여기 테이크백을 거쳐 코킹을 해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은 내가 테이크백을 했던 클럽의 위치, 이 위치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쭉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 이 클럽을 다시 테이크백 했던 위치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몸을 돌리면 클럽이 떨어진다는 라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잘 됐으면 은 우리 모두가 인사이드 아웃스윙을 되게 쉽게 했겠죠. 근데 클럽은 내가 돈다라고 그냥 떨어지진 않아요. 내가 떨어뜨려야 떨어지는 게 클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테이크백을 했었던 위치로 클럽을 다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왜냐? 이 상태에서 그냥 회전을 가져가면은 클럽은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직접 아래로 떨어뜨려주면서. 자, 그럼 이렇게 클럽을 떨어뜨려줬으면 이제 몸을 열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 가장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오른쪽을 이용해서 몸을 회전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 거예요. 공 쪽으로 다가가는 게. 회전은 오른쪽 사이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왼쪽 사이드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백스윙 간 상태에서 클럽을 떨어뜨리고 정확하게는 클럽을 떨어뜨리면서 나의 왼쪽 사이드를 회전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떨어뜨리려던 클럽 헤드가 앞쪽으로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공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디서? 인사이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을 멈춰버리면 이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그대로 쭉 가게 돼요 그러면 은 공이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쭉 휘어지는 드로우성 볼이 나오겠죠 그래서 핀의 오른쪽으로 출발했다가 핀의 좌측으로 공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몸을 멈추지 않고 마저 돌아줘요 마저 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은 똑같이 내가 테이크백 갔던 위치 떨어뜨려주면서 몸의 왼쪽 사이드를 뒤로 빼주는 회전의 형태 체중이 너무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내가 클럽을 떨어뜨려주면서 몸의 왼쪽을 열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몸이 쭉 열리면서 공이 스트레이트로 나가게 돼요. 우리는 굳이 몸을 이걸 힘들게 잡아놓고 막아놓고 칠 필요가 없어요. 테이크백을 가져가고 그 위치를 눈으로 확인해서 떨어뜨려 치고 나서 돌으려고 그러면은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떨어뜨릴 때 나의 왼쪽 사이드가 뒤로 빠진다라는 느낌. 왼쪽 사이드가 뒤로 빠진다라는 느낌.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던 클럽이 앞으로 들어오게 돼요.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회전을 해준다면 인투인 스윙 회전을 멈춘다면 라 인에서 아웃으로 뿌려지는 드로우성 스윙 여기서 내가 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가니까 클럽 스피드가 죽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몸을 마저 열어주면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클럽이 팔이 팔로스로쭉 치고 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심력 자체가 더 강하게 생기게 되고 당연히 클럽 스피드가 더 빠르게 되고 클럽 스피드가 더 빨라지면 당연히 거리는 늘겠죠 마찬가지로 몸이 막히지 않고 과감하게 돌기 때문에 탄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탄도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라뜻 아이언이 공이 떨어져서 크게 구르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이 내용은 드라이버도 동일해요. 자, 드라이버도 동일하게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거쳐서 이 위치에서 자, 코킹,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럼 테이크백의 위치가 중요하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테이크백 위치까지 다시 클럽을 떨어뜨리세요. 그 상태에서 몸을 회전을 시키세요. 그러면 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돼요 공쪽으로 여기서 내가 회전부터 시키고 혹은 막아놓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불필요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몸을 경직시키는 동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팔을 아래로 툭 떨어뜨려 주면서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툭툭 떨어뜨려 주면서 몸을 열어주기만 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웃음> 아주 편하게 몸이 열리면서 공이 맞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공이 나가게 돼요 드라이버 스윙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몸을 더 과감하게 열어줄 수 있다면 라내 몸의 오픈의 스피드가 더 빨라지게 된다면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보다 조금 더먼 거리를 똑같이 잘 보내겠죠? 자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회전시키다 말아요 클럽이 치고 나가게 냅둬 그렇게 된다면 몸은 살짝 막히기 때문에 클럽은 인해서 아웃으로 뿌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들어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고 나머지가 팔이 뿌려지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은 우측으로 출발을 해요 여기서 릴리스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제가 릴리스 양이 방금 좀 부족해서 하다보니까 공이 우측으로 스트레이트로 날아갔지만 결론은 뭐냐? 몸이 같이 열려주면서 클럽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막아놓고 틀어놓고 억지로 손목으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에 의해서 클럽을 잡고 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길이 나오게 만들어준다. 라는 게 바로 포인트인 거죠. 손목에 힘을 빼고 낭창거리게 만들어서 틀어짐으로 인해서 손목으로 공을 때리는 그런 타이밍이 잡히길 바라는 그런 도박에 가까운 스윙이 아니라 조금 더 클럽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 몸의 회전만 가지고 더 정확한 타이밍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스윙이 라 스윙이 바로 몸을 열어주는, 클럽을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스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들어가주고 그 테이크백의 위치를 항상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백스윙이 갖다 다운스윙 때 클럽을 테이크백으로 떨어뜨려주기만 한다면은 팔과 손의 역할은 끝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몸의 회전, 특히 오른쪽 사이드가 앞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왼쪽 사이드가 뒤로 빠져주는, 내 몸을 열어주는, 내 몸이 좌향좌를 하면서 옆을 바라본다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동작이 적어지면서 더 빠른 헤드스피드와 더먼 비거리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스윙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약간 깎아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몸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더 손쉬운 스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험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